<웃음> 네, <웃음> <그럼요>. <웃음>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뒤를 걸어서 넘기는 뒷걸이로할 필요가 있는앞으 보시고요. 네. 자, 보세요 둘 그래. 자, 오금질이 같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앞에 상대방 다리가 내발 옆에 있다고 생각을 네. 하시면서 이발 뒤껏 그 뒤쪽 아킬레스가 있는 쪽으로 네. 이렇게 건다고 생각 <웃음> 아, 그렇죠 팔은 지금 이렇게 사선 대각선 방향으로 뒤로 이렇게 밀잖아요 네. 그럼 팔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밀면 팔을 이쪽으로 그렇죠 반대쪽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동시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발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님 뒤를 걸면서 그렇죠 이 팔이 조금 더붙어서이팔 쪽으로 제 어깨 위를 네. 이렇게 걸어서 동시에 하나 더 세팅해서 셋! 그렇죠 아. 요게 뒷걸입니다 프로렉스는 기술이 있어요 아 프로렉스는 이걸로 이렇게 막 때리는건데 거기다는 네. 걸어서 이런데가 빛나게 되는 그렇죠 네요걸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왼쪽으로 시작 하나 네. 이크 그렇죠 다시 앞에 놓고 둘 이크 좋습니다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준비 시작 하나 이크 <웃음> 다섯 이크 좋습니다 아 어, 이거 근데 동작이 지금 되게 부드럽게 나오고 있어요 힘이 실릴지 모르겠네요 실리죠 자 그럼 이제 힘을 본격적으로 한번 실어볼까요? 퇴질을 할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중요한 퇴징. 원칙은? 테이크다운이죠 태결식 퇴크다운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체중을 상대방한테 최대한 많이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이제 스텝을 이용해야겠죠 뒤로 움직임을 했다가 앞으로 갈때 뒷발이 빨리 한 스텝이 오는 거예요 자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면서 걸어서 둘 그렇죠 네, 자 잘하셨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뒷발이 오면서 뒤로 움직했다가 뒤로 움직했다가 앞으로 가면서 어. 뒤로, 뒤로 어. 뒤로. 어. 어. 네, 뒤주시오 네, <웃음> 죄송합니다. 설명하는데 또 제가 너무 무리을래 가지고 이 몸으로 저한테 타구를 들이치잖아. 네, 그러면 공 다가서 최대한 빨리 갔다가서 맞고 맞습니다. 네 이건 행동력으까요 아, 하나 둘, 둘 들어오면서 하나 둘 나이스 <웃음> <웃음> 아 심박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통 이런 동작에서도 그렇죠 아, 보통 이데 동작을 이이어가야되어 이런 건 연기가 안돼요 아. 그냥 그충이 순간적으로 중심이 딱무너지니까상대방한 아. 번에 넣어지요 지금 되게 좋은데 네. 하나의 포인트만 더하면 완벽해 거예요. 네. 힘을 쓸때 네. 먼저 몸으로 갖다 붙였잖아요 네. 그리고 팔하고 다리를 거는 게 네. 동시에 임팩트가 들어가주면 더 좋아요 팡! 둘 붙이고 하나. 두둥 나이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발을 최대한 깊게 넣어서 네. 발을 돌릴 때는 내 밑에는 최대한 멀리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네. 그래서 깊이만 들어가면 네네. 여기서 이 들어가면 네네. 그냥 지기를 빼내는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빼면서 중요한건 손으로 제 상체를 누르잖아요 네. 몸으로는 저한테 체중을 던져주셔야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쭉몸과 몸으로 같이 하나 둘셋쭉 그렇죠 네 손으로만 하지말고 그렇죠. 그렇죠 몸으로 눌러주는게 중요해요 아. 내 체중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주셨죠 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둘둘 부럽네요 어게셨어요제 몸이 컨트롤이 아직 잘 안되는데 네. 네. 제 중심만 잘 컨트롤할 수있니다 택견 폐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나는 서있고 네. 상대방만 넘어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넘길 때, 내가 들어가서 상대방을 넘기고 같이 넘어지면 안 돼. 아, 네, 네, 그러면 택경 경기에서도 승부를 인정을 안 해요. 음, 네. 그래서. 팍 해서. 밀고 곱 삼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네, 차라만더넣게 스텝이 들어왔어요. 스텝이 들어왔죠. 이때 이팔 지금 돌고 있잖아요. 이 팔로, 제 팔을 확 미세요. 그렇죠, 아, 네, 아, 움직이.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나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아, 네, 자한번 체력을 싹 좋아서 해보겠습니다 둘, 셋. 그래. 아, 맞았어요. 네. 맞을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별로 큰 힘이 들어가는 게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심이 어디 있어요? 괜찮았어요. 완전히 서 있었죠. 이게 이, 이, 이게 이걸 때문에 좀더 잡을 네. 딱 느낌 왔을 때한 번만 더. 하, 둘, 어, 어, 어 다한 번, 가게되 어, 팔도 안 네. 걸렸고, 그했어요 네. 그리고 이쪽 팔도 안 들었죠. 아, 네, 오른쪽으로만 게요쪽 네. 그래서 이쪽이 들어오고, 아, 쉬고, 그렇죠? 네. 오른쪽이 조금 더 편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만 이렇게. 아, 네, 아, 둘, 둘, 아. 아니, 이 식으로, 이식로 하나, 하나, 둘, 둘. 아니, 아 헷갈리는데? 손은 뒤에서 앞으로, 발은 앞에서 뒤로. 나이스. 이거죠. 다시, 시작. 하나, 둘. <웃음> 아, 선생님, 영재를 좀 의심해봐야 될것 같아. 태경이서 막히네요, 지금. 지구력이 아이씨. 저 없는 를어떻요 미,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역시. 에 선생님, 역시 10.8. 에이. 예? 실제 뭔가 상대방한테 직접 할 때마다 잘 하시는 것 같아. <목소리> 선생님, 그, 지난 시간에도 기억하세요? 아, 아, 네. 네. 네. 발견 뿌리기, 결차하기, 그다음 이걸 했었죠. 네. 네. 그럼 제가 이제 돌아갔잖아요돌아갔다 그럼 내도 네. 네. 놓고, 바로 기도 들어와서, 그렇죠. 아, 미안죠 네네 한번 네. 네. 천천히 네. 자 선생님은 아 제가 항상 저기로니 어. 근데 선생님 왜 좋은 사람이 이렇게 다녀야 되죠? 아뭐아 실현을 정리를 주관 받으려고 아 주관 뭐. 받으려 <웃음> <아니, 시련을 웃음> 아,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엔딩은?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이렇게 있다가 네. 뿌리기 차기 차고 음. 아 이게, 이게 안 빠지네요 네아 중식을 완전히 네. 옮겨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차, 차고, 이런 식으로 옮기고, 그렇죠. 차는 다음에 발을 놓는 위치가 중요해요. 차고, 네. 좀 앞으로 어, 가야 그렇죠. 타까로 타까로 그래야 힙스가 편해질 수있어 네네네. 딱, 딱, 하나, 둘, 우와! 우와. 손님 어머니 씨는 아니는데? 걱정돼서. 잘했죠, <웃음> 이번에. <자격증이 웃음> 어, 거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선배님, 뒷걸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네. 자 선배님, 선배님은, 좀더 포스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이런 동작보다, 탁, 탁, 고 그냥, 서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한시. 이런 미친 런책입로 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0%로 갈까요? 네. 네. 아, 지금 아까봐 120%였는데 저는? 아니, 아니, 50%, 50%. 그런. 자 준비 자어어어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다시 준비. <웃음> 아! 이스 딱 무대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제 선배님께서 네네, 이런 다, 뭐 택경 기술로 멋진 뭐 액션을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총 맞으실거에요 근데 선배님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선배님 오늘 뒷걸이 하신거 잊지 마시고 요거를 또 몸에 익히셔야 다음 기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